살고 있던 김노인이 어느 날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 아이 뭐야 이거? 아, 아버지가 전화하셨네. 아 예, 아버지. 아, 잘 지내시죠? 안 아, 돼,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뭐 무슨 일 있어요? 아, 별일은 아니고. 아들아, 애비가 이런 소리 하고 싶진않다만은 우리 이제 이혼할련다 아이! 아버지! 이혼이라뇨?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 너도 알잖냐 이 애미랑 나랑 45년을 산거 근데 이렇게 45년이나 지겹게 살아왔으니까는 이제는 아유 이젠 더이상은 못살거 같다 아유, 나 그냥 너네 집에 가서 좀 지내련다 잠깐만 아유? 그렇게 좀알아줘라 아이! 나뭐 더이상 말도하기 싫어 그 있네. 너 그, 그.. 누나한테도 잘 말해둬라 아유.. 미안하다.. 이, 이만 전화 끊는다 탁! 아버지! 아버지! 아유.. 아버지 참.. 아 갑자기 이렇게 막무가내셔 이걸 어쩜 좋아? 이건.. 우리 집도 좁은데 아유.. 당황한 아들이 이 사실을 누나한테 알렸다 아유.. 뭐라고? 어 갑자기 아버지가 오신대? 어쩐지냐 아유.. 무슨 이런 일이 있어? 정말.. 아유.. 망치켜라 너,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누나가 알아서 다 처리할게 딸은 당장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니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니 갑자기 엄마랑 이혼이시라뇨 "아 아안 안돼요 안돼 정말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혼은 절대로 안돼요 아버지 다음주 수요일에 나랑 동생이랑 같이 갈테니까요 꼼짝 말고 계세요 네 알았죠 꼼짝 말고요 아유, 내가 니가 그렇게 말하라면 뭐, 그래, 알았다. 그리고 김노인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면서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했 됐어! 임자! 애들 크리스마스에 다올수 있겠어, 그려! <웃음> 아이고, 그래요! 뭐처럼 애들 얼굴 볼수 있겠네요!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야겠네! 이참뭘 준비하지? 준비할 게참 많겠어요. <웃음> <웃음> <웃음>